지자오 검은사막 총괄 프로듀서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은사막이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 서비스한지 벌써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대만 모험가님들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에 놀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커세어와 썸머 시즌의 영향으로 신규 복귀 모험가 분들이 많아지면서 검은사막의 세계가 예전보다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7월 21일에는 검은사막 최초의 협동형 공략 던전인 아토락시온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펄어비스 임직원과 펄어비스 대만오피스 임직원들은 무더운 여름 검은사와 모험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별류 패키지 15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别忘了按赞订阅开启小铃铛哦